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한번 이렇게 한 세트를 하나의 연습으로 치고요 이걸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저는 입이 풀려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제 태평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사이클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지법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막아준 상태입니다 왼쪽 손 3개 오른쪽 손 3개 다 막아준 상태로 낮은 시 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불면서 올라갈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태평소 운지법, 그리고 소리내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가락인 아리랑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